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미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택배왕 아일랜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한진택배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어 간단한 미니게임을 토대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오늘 택배왕 아일랜드 지금 보면 택배 게임이 있죠 택배 게임이 있고 이게 뭐 포워딩게임, 항만게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커밍순 택배 게임에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택배 게임에도 이 물건을 분류하고 상차가 있고 배송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랭킹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게임 이거는 이제 내가 게임을 할수 있는 횟수, 상장에서 이제 뭐 돈을 모은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캐릭터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배송 게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송 게임. 차선을 한 번에 뭐 변경하기. 이런 식으로 뭐 차선을 변경하면서 클리어 했죠. 이렇게 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열려 모으고. 되게 간단한 게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하는 아이템도 있고, 앞에 차가 있고, 이렇게 막혀버리죠. 이런 식으로. 요걸 먹으면 이제 속도가 아니 줄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광고를 보고 이어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되게 간단하죠. 아니. 이거 좀 잘못됐네. 아, 이렇게 됐으면 요걸 없애줘야 되는 게 좀. 정석이지 않나. 예를 들면, 배노 게임 있고, 상차 게임. 이게 딱, 상차가 있죠? 이게 하트가 이제 세 번인데, 물건이 옮기자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 물건을 쌓으면 돼요. 그러면 쌓아올린 박스가 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점프도 두 번까지 됩니다. 어? 이거 왜 죽었어? 제대로 한번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프. 아씨. 이게 하트, 아, 가운데 있는 거를 밟아줘야 되나?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게 상차.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독가스라 피해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피한다? 뭐 피하는데? 한 번만 더. 왜 이렇게 박스 게임이. 그냥 먹고. 그냥 어떻게 피하냐고? 저남 죽어야 되는 거야? 뭐야? 아. 아시나 이거 열. 퀘스트 한번 깨보고 간다. 예? 다한 번만 깨 보고 가자. 아니, 아니, 어려운데, 나름 게임 자를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오기 전에 그냥 떠들접으 하면 쉽네. 별거 아니구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12개까지. 뭐, 어, 하나 더 해야 되는데? 1분 48초가 남았는데. 자, 간단하게.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없고요. 뭐 BGM 소리를 이렇게 줄일 수 있고, 효과 음 줄일 수 있고, 뭐, 푸쉬 알림, 또 쿠폰도 있습니다. 근데 쿠폰은 내가 없기 때문에 뭐할수 없고 그리고 어, 이 택배왕 아일랜드도 보시면 커뮤니티를 보면은 커뮤니티가 어디서 되냐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보면 이제 뭐 패치 뭐 랭킹 초기화뭐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벤트가 있죠 택배왕 아일랜드 런칭 기념 이벤트로 뭐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택배 게임 이뭐 어떤 걸로 뭐 택배 에서 게임을 뭐 이런 식으로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동안 이제 닉네임이 보이도록 화면 캡쳐를 해서 필수 해시태그를 딱딱딱딱 하고 이제 팔로우, 좋아요 및 댓글을 남기면 참여 완료 1등 2분 갤럭시 버즈 프로와 그리고 2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30명 그리고 게임내재화 골드 증정 이거는 이제 참가상 참가만 하면 다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참가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게임 재화를 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택배왕 아일랜드 배경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에 대한 스토리도 이제 배경 이야기도 나와 있죠. 마지막 게임 블루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블루게임이 요게, 이제,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가면 되는 거야. 지금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죠? 어, 뭐, 아래였구나. 위로 가면 되고, 아, 이게 빨간색이 빨간색이네. 빨간색으로 가고, 위로 보내고, 이 빨간색으로. 게임이 되게 쉽죠? 지금은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점수가 올라가면은 점점 이제 많아질 거예요 처음엔 되게 쉬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쉽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됐죠 현재 세 가지 게임만 남아있는 오늘의 게임 택배왕 아일랜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